이번 5강에서는 어, 사운드 부분에 음성 녹음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음성 녹음 기능은요. 어, 말 그대로 내 목소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녹음을 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어, 스타트하는 위치를 조금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첫 번째 화면을 건너뛰고 어, 여기 불딱 붙여서 끌고 있는 장면이 있죠. 어 여기쯤에서부터 제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 위치를 맞췄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디오를 누르고 음성 녹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길게 눌러 녹음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한번 터치를 하고 말하는, 말을 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떼면그 순간에 녹음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누르고 자, 그럼, 요런 부분이 잠깐 나오죠? 한 번만 허용해주면 돼요. 자, 다시 꾹 눌러서, 아바바바,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겁니다. 블라블라블라, 손을 뗐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죠? 자, 체크를 하시면 목소리 이렇게 들어가요. 한번 앞에서부터 들어볼까요? 어? 아바바바,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장난친 거니까, 얘는 삭제를 그냥 해버릴게요. 선택하고, 삭제. 자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성 녹음을 누르고요. 자이 음성 녹음을 누르실 때는 이용을 하실 때는 누르자마자 바로 목소리가 들어가면 앞에 조금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놓고 한 1초쯤 뜸을 들이다가 말을 하시면 되고요 손을 떼실 때도 여러분들이 멘트를 다 했잖아요. 다 하고 손을 떼면 끄트머리에 또 1초 정도의 여유가 있겠죠. 그면 앞에 뒤에 소리가 녹음이 안된 부분은 이제 커팅을 해서 잘라서 쓰시면 좀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여기다가 바로 뭔가를 읽지 말고요 제가 이 화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화면을 조금 띄워놓을 건데 요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 조금 느끼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리커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영 감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연 속에서 좀 쉬었다가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어요.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리커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띄워서 읽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감정을 조금 담아서 좀 감성적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폰을 그대로 쓰면서 화면에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뭐 희한한 메시지들이 가끔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강의를 계속 봐주세요. 자, 누르자말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눌러서 얘기할게요.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립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아주 느끼하게 녹음이잘된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앞에 요만큼 부분에는요 지금 확대를 좀 한번 잘 보이시겠지만 뭔가 산 같은 모양이 없죠 목소리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그 부분부터 들어볼게요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만듭니다. <목소리>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 커피 대신 감성을 <목소리> 담은 드리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지금 제가 어 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고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목소리가 선명하게 안 들어갔는데 어 폰을 들고요, 입을 밑에다가 좀 대시고 녹음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대로 됐다 치고요 필요없는 부분 좀 커팅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선택하고 삭제 자 그래서 얘를 쭉 잡아당겨서 한번 꾹 눌러주세요 누르고 앞으로 잡아당겨서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도 이런거 할 때는 스크롤이 계속 넘어가면 귀찮으니까요 좀 오므려 주시고 뒤에까지 빨리 옮긴 다음에 다시 스크롤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잘라줄 거니까, 분할. 뒤에 거 선택하시고, 삭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므려 줄게요. 자, 그러면 목소리가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뭔가 이상하면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시면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면 적당하게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들이 계속 중첩돼서 들어가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여기에 우리가 앞 강의에서 배경음악을 넣었잖아요. 근데 배경음악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 여기 동영상에 있는 소리도 원래 나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라이터 불키는 소리라든지.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물 끓는 소리, 그 다음에 배경음악 소리, 제 목소리. 세 개가 다 겹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나레이션의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레이션을 잘 들리게끔 몇 가지 조작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나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목소리 있죠? 얘 볼륨을 눌러요. 그리고 볼륨을 살짝 올려주면 이부자연 속에서 좀 커지게 또 하루를 느껴집니다. 맞이합니다. 근데 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이 나머지 소리들이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그냥 막 올려주는 방법은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대신에 어떤 방법을 쓰지 게더냐면 다른 소리들을 조금 죽여주는 겁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배경음악이 네. 그렇게 크진 않는데 여기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들이 조금 큰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씩 눌러가면서 여기에 볼륨 들어가서 이 소리를 줄여주면 되는데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하려면 0으로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나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많아요. 이만큼 내 목소리하고 겹치는 구간이. 이걸 일괄로 작업하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 목소리랑 겹치는 구간에 배경음악들을 다 없애고 싶다 그러면 소리 어디에 들어가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메뉴는 상관없어요. 어디에 가든 여기 젤일 앞에 클립 오디오 음소거라고 있거든요. 예, 얘를 클립 오디오라고 불러요. 클립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겠죠? 자, 얘를 한번 누르면 소리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하나 보이는데 이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어, X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영상 녹화할 때 들어갔던 소리들이 안 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소리랑 겹치는 구간만 없애고 싶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는 살려놔야겠죠? 선택하시고 볼륨 들어가서 얘를 다시 대충 100 언저리에다 두세요 원래 100이 기본이니까 1그 100. 다음에 여기도 소리를 아이고 잘못 눌렀어 이게 너무 좁아서 그래요 확대를 좀 해주시고 여기 눌러주고 자 다시 볼륨 들어가서 얘를 다시 100으로 환원시켜주세요 자 그럼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뒷부분은 내 목소리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소리 안 나게 해주셔도 좋겠죠 뭐 하지만 요거 막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소리 조금 나게 하겠다 그러면 볼륨을 약간만 높고 내어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엔 자 그리고 쭉 넘어가고 내 목소리가 여기서 이제 끝났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이런 거나 이런 거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리를 보고 나면 되겠죠 근데 내 목소리가 딱 여기서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영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상을 볼륨을 조절하면 요 앞에 부분도 영상 볼륨이 복원이 돼 버리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분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앱두고 뒤에 거 따로 선택해서 볼륨 들어가서 원래 100%대로 나오게끔 만들면 소리가 잘 나오겠죠? 자 얘도 볼륨 들어가서 원래 100. 자 얘도 들어가서 어 선생님 네, 이 생각보다 그렇게 왔습니다. 편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괄로 뭔가를 조정하는 기능은 아직까지 뭐 나와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번에 소리를 없애는 기능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어, 어느 게더 유리한지 한번 보셔야 돼요 어, 소리를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게더 빠른 작업이냐 아니면 일괄로 0을 만들어 놓고 몇 개를 복원시키는 게 빠른 작업이냐 그거를 판가름해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립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영상 촬영 소스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볼륨을 각각 조절을 이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썼던 이 음악이 내 목소리를 좀더안 들리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리도 좀 볼륨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아까처럼 여기를 분할을 시켜버리고 여기에 볼륨을 줄여도 되지만 그 방법 말고 조금 더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를 조절하느냐? 희미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 희미하게를 써버리면 끄트머리만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땐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내 목소리가 끝나는 지점을 맞춰가지고 바로 앞에 한 2초 정도를 앞으로 다가가요. 2초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위에 보시면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죠. 어, 요거를 배경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밑에 거는 내 목소리고 위에 거는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누르면 빨간 다이아몬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 2초 정도를 가서 다시 다이아몬드를 눌러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다이아몬드가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소리를 선택을 하면 그때 볼륨을 들어가서 자, 뒤에 있는 소리는 100으로 맞추고 앞에 있는 이 소리 있죠? 얘를 0으로 0보다는 조금 한 10에서 20 사이를 맞춥니다. 그러면 앞에는 소리가 작고 뒤에는 커지는 거. 자, 그러면 쭉또 가서 내 목소리가 나오는 요부분 있잖아요. 요이 부분에도 이 소리는 작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얘를 하나 눌러 놓고 볼륨 들어가서 아까 한10 정도 맞춰 놨었죠?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여기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내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여기까지는 이 배경음악의 소리가 한10 정도로 쭉 유지가 되었다가 그 다음 내 목소리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지날 때는 소리가 다시 10에서 100으로 복원되겠죠 그럼 다시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자이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또좀 앞으로 많이 보내놓고 자연 속에서 어때요?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배경음악이 거의 오늘 안 들리지만 늘 맛이 조금 작은 편이긴 되지. 했어요. 자, 너무 안 들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걸 수정하시면 돼요. 볼륨 들어가서 한 10이 아니고 한 50만 떨궈야겠구나. 그래서 한 50대를 맞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가서 여기 빨간색도 볼륨 한 50대 이렇게 맞춰놓으시면 아까보단 더잘 들릴 거지만 내 목소리도 잘 들리겠죠. 자연 속에서 또 그렇지요.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 자 어때요? 요것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처음에 이 소리가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좀더 이렇게 뒤로 밀어놓는 방법도 있죠. 약간 더내 목소리를 더 뒤로 밀어놓고 여기 배경음악이 나오는 첫 스타트 있잖아요. 이첫 스타트를 원래는 소리가 100이었는데 내 목소리가 나올 무렵쯤에 이 쯤에 가서 요거 하나 찍어주고 볼륨을 한50 정도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100에서 50으로 쭉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50에서 50이잖아요. 그럼 줄어든 소리가 유지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복원해야겠죠? 자, 요거를자 움직일 수 있었으면 되게 좋을 건데 이 움직이는 기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하고 얘도 삭제를 해버리고 자, 여기쯤에 와서 다시 눌러서 볼륨은 50, 앞에가 50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2초 정도 뒤로 간 다음에, 2초 정도 뒤로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소리를 복원하겠다. 자, 100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앞에서 이만큼의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구간은 소리가 50까지 줄어드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소리가 50에서 100으로 환원되는 구간이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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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내 목소리를 직접 넣어서 그걸 영상에 삽입을 하고 영상의 볼륨을 조절하고 다른, 어, 비디오에, 다른 영상의 소리들하고 겹치지 않게끔 좀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됐는데 자, 다음번에 자, 다시 5강이기는 하지만 얘는 약간 6강으로 그냥 넘어갈 거, 가야 될것 같아요. 6강에서는 이 나레이션 있잖아요. 글자 나레이션을 직접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쓰지 않고 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어떤 목소리를 이용해서 을 어, 인공지능으로 나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5강은 여기까지 마치고 6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